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을 미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 논의해달라고 부탁조로 말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도발적이어도 괜찮을 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상은 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구두상의 해구사는 믿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말해버리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를 잃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그 점을 이해시키면 될 것입니다. 천편 인류적인 연설문 말고 최대한 진실되고 솔직해 보이는 연설 문구를 찾아서 미 상하원 의원들의 마음을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윤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계획인 가운데 오는 27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 조인트 미팅 오브 콩그레스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문재인의 방미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특히 눈에 띄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국빈 방문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불과일 정도로 외국 정상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우대하는 경우는 미국이라도 흔치 않은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의 수차례 걸친 미국 방문은 모두 실무방문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정상의 방미 형식은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등으로 구별되는데 국빈방문은 최고 수준의 예우가 뒤따른 다는 점에서 공식방문이나 실무방문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상 간의 수차례 걸친 회담 국빈 만찬은 기본이고 도착 후 의장대 사회를 포함해 공식환영식 예포발사 고위급환영 환송식 상하원 합동연설 등이 의전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문재인의 경우 14시간을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서 단 10분간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한후 회담장 에서 단 20분간 트럼프와 회담을 한바 있는데 통역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은 단 10분이 전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무방문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굴욕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0여 분조차도 김정은 커버 쳐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한테 트럼프 입장에서도 무슨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마저 A4용지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문재인의 모습은 이것을 TV로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마저 얼굴 화끈거리게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방미중 27일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의 경우 재임 중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지만 결국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이 당시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문 대통령이 연방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마이클 맥컬 하원 외무위원장 등미 상하양원 의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초청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고 이어 미국 공식 초청 서안이 주미대사관을 통해 접수됐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의회 연설을 한 역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미의회 연설을 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상하야원 합동 회의 연설에 윤 대통령을 초청한 방식이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메코을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상하원 공화당 및 민주당 지도부 4명 전원이 서명을 한 초청장을 보내오는 형식 을 취했다는 점에서 일찍이 전례를 찾기 힘든 극존층의 예우를 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이고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웅장 해짐을 느낍니다. 그만큼 미 정가에서 윤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던 한미동맹의 확고한 복원, 아태 군사동맹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 등 국정을 이끄는 윤 대통령의 지향점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 것이며 아울러 이번 국빈 방문에 한미가 조율할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상하양원합동회의 연설 초청장에는 첫째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뉴 콜드워 신냉전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전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폴란드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인 것은 폴란드의 지난 역사를 들이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일 수도 있다는 우려는 폴란드로 하여금 매우 발빠르게 군사무기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동인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 유럽 국가들에게로까지 이같은 폴란드의 군비 확장 분위기 는 전염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가 유럽 국가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은 해당 국가들을 각성시켰습니다. 핀란드가 4월 4일 북대서양 최악기구 나토에 공식 가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군사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스웨덴 역시 나토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이 두렵기 때문이고 우크라이나처럼 외톨이로 전쟁을 치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민주당과 좌파운동권 세력들은 신냉전이 전세계를 서형들이칠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으로까지 올수 있다는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없는 우크라이나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보면서 지금 세계 각국 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려는 국가간의 합종연행이 숨가쁘게 진행 중인데 이것을 보면서도 과거 궁극주의 일본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죽창가를 들고 타도 일본을 외치는 우물한 개구리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때 공사장에 들어누워서 반대를 하던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의 이재명 일당들의 눈먼 주장이 오버랩되면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미국과 유럽이 무기를 대주면서 러시아와 싸우는 대리전쟁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두곳 대만과 대한민국도 잠재적 전쟁지역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도발, 북한의 대남 도발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는 저명한 군사학자들의 평가에 이어 갖가지 전쟁 의 시나리오마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요즘 유독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민주당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뿐일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로 인해서 서방과 반서방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균열이 점점 더 커지면서 지정학적 긴장 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방문은 중요하다는 단순한 단어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중요성을 다 표현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경제적인 협력의 의미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간 협력이 이전과는 현격하게 다른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미국은 한미 군사동맹의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식 아테 동맹 논의가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본격화될 것입니다.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아태 군사협력의 밑그림은 대한민국의 합류가 있어야만 그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국빈 초청과 미의회 연설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는, 우대는 그만큼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얻고 싶은 것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Give and take, 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테이크해야 할지를 면밀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바이든에게 도발적인 질문도 해야 합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의 핵무기 공격을 감수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핵무기의 단계적 준비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두번세번열 번이라도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엄혹한 핵도발 위협 을 받고 있는 국가의 경우 mpt 제 10조는 조약탈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 정통한 미국학자들도 한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들은 mpt 탈퇴를 법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mpt 10조를 적극 활용하면서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최전선에서 자유세계를 지키는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바이든을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냥 주면 안됩니다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비로소 줄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전략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mpt 탈퇴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이나 이란을 경제 제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을 이미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넷째 미 상하양원합동의회 연설 에서도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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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그 점을 이해시키면 될 것입니다. 천편 일률적인 연설문 말고 최대한 진실되고 솔직해 보이는 연설 문구를 찾아서 미상하원 의원들의 마음을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키우시는 강아지 얘기를 곁들여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표를 찌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이 한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해구산을 씌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해구산을 하나씩 갖는 시대로 향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과한 감이 없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문을 바라는 충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